장현승, 신수지, 열애설 1시간 만에 교제 인정 가수 장현승과 리듬체조 선수 출신 신수지가 열애를 인정했다. 신수지 소속사 측은 장현승과 열애설에 대해 교제 중인 것이 맞다라고 5일 밝혔다. 이날 한 매체는 두 사람이 4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전했다. 장현승과 신수지는 볼링을 통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. 볼링 선수로 활동 중인 신수지와 볼링을 취미로 하고 있는 장현승이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며 사랑을 싹 띄웠다는 것. 장현승은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해 현재 솔로로 활동 중이다. 신수진은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으로 활약하다. 발목 부상으로 2011년 은퇴한 후 프로폴러로 활동 중이다. <목소리>